안녕하세요 미도드료 강좌를 하고 있는 에거먼 스튜디오의 고현비입니다 포트레이처 4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, 리뷰를 해볼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, 포트레이처 4는 3랑 뭐 그렇게 큰 엄청난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기능이 새로 생겼죠 마스크 피플과 마스크 스킨이 생겼습니다 위에 뭐 디폴트 스무싱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놔두고 쓰고 있어요 괜히 뭐스무싱 했다가 더 너무 뿌얘지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버드 쓰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일반적인 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음, 마스크피플과 마스크스킨이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겠죠 마스크피플 같은 경우에는 1 0 0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면 아 그리고 처음에 신경 써주셔야 될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임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임레이어로 되어 있게 되면은 그 레이어 자체 내에서 그냥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교를 하기도 좀 힘들고 귀찮죠 그래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 레이어가 아닌 뉴레이어와 아웃풋 마스크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랜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배경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잘안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긴 하는데 이제 배경에도 이것저것 먹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끄고 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예 손은 거의 안 된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마스크 피플을 1 0 0 해주신 상태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요렇게 썼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능을 한번 봅시다 얼만큼 달라졌는가 약간 빨라졌어요 예전보다는 자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좀 뿌예요. 투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투랑 똑같은 데를 찍어서 오케이. 응왜두 개가 생기지? 이건 뭐고 이건 뭔가 똑같은 거잖아. 자 이게 투. 그리고 이게 3입니다 뭔가 많이 퍼지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2보다는 2는 이렇게 뭔가 좀 얼룩덜룩하게 조금조금씩 들어갔다고 하면 4같은 경우에는 쫙 퍼져있는 느낌이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뭔가 약한 느낌? 근데 느낌만 그렇지 뭐 작업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설마 뭐더 나빠지진 않았겠지 근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한 점은 왜 눈썹이 들어가 있는가? 저는 눈썹이 빠져있단 말이야요 음. 눈썹이 많이 흐려지나? 끝부분이 좀 흐려지긴 하네요. 근데 이렇게 있는 거치고는 그렇게 흐려지진 않네. 약간 좀 흐려지긴 해요. 아무래도 이미지가 위에 올라와 있다보니까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사실상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따로 찍지 않아도 그냥 마스크 피플 이걸 올려주시기만 하면 어포토샵의이 오브젝트 셀렉션처럼 사람을 따로 잡더라고요 보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를 다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뽀여지지 않아도 될 때까지 뽀여져 어, 버려요 그래서 평소처럼 사용을 하시려면 어, 마스크 피플이 아니라 마스크 스킨 근데 이게 이거만 올렸을 때 여기 좀 떴으면 좋겠는데 뜨질 않아요 자동으로 좀 뜨면 좋을 텐데 꼭스포이드로 찍어야지 보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어요 2보다는 제가 3를 잘안 썼기 때문에 근데 걱정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 있는데 분명 여기가 뿌얘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아요 신기하네 이 부분은 신기하네 그래서 눈썹이 좀덜 먹었던 건가 머리도 안 잡았고 아무래도 이런 외곽선들은 좀 윤곽들은 윤곽 외곽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뿌얘지긴 해요 자 다시 한번 오토로 잡게 되면 다 잡습니다 100%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아까 그거랑좀 달라요. 그거만 잡았을 때. 피플만 잡았을 때에는, 어, 머리카락이니 옷이니 뭐 배경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옷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, 그런 식이죠. 그런데, 확실히 이쪽에도 좀 묻기는 하네요. 배경 제거나 좀 해주면 좋을 텐데, 지저분한 거. 머리카락도 들어있나 머리도 머리도 좀 뿌얘집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쓰시려면은 그냥 스킨만 놔두고서 쓰시면 평차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음, 그리고 이분이 지금 또 백인이라서 이 그림자진 것과 눈썹이 비슷해서 안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동양인 동양인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레이처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이 너무 파래지게 되면 못잡아요 잡질 못해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옆에 안된다고 마크가 뜨죠 이 부분은 안잡힌다 피부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잡긴 잡는데 어떻게 잡았나? 그... 어, 피부톤이 좀 색온도가 낮은 부분들은 못 잡네요. 아마 이거를 잡으시려면 은 그냥 그걸로 하면 잡힐 것 같기는 해요. 피플 전체를 다 잡아버리니까, 잠깐만 뭐. 둘다 우선 백백 가볼까? 아, 백백하면 못 잡네. 피플만 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푸른 톤을 잡을 수가 없나? 어, 잡네요. 대신,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 뿌개져버리니까. 그니까 러 예전에도 어, 이런 푸른 피부 톤을 잡을 때는 아예 마스크를 꺼버리거나 아니면 색온도를 약간 바꿨다가 다시 맞춰서 그러니까 바꾼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다시 또 내리고 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네요 배경을 안 잡는다 뿐이지 이렇게 하면 아까 못 잡았고 어쨌든 뭐 푸른 톤을 작업을 하실 때는 예전에는 이제 2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예 꺼버렸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먹어요지금 배경도 먹고 있죠 뿌옇게 이걸 해보시면 네, 배경이 뿌얘졌습니다. 이걸 키고 피플만 키면 사람한테 먹긴 먹어요. 사람만. 근데 문제는 이제 옷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. 악세사리 뭐 이런 것까지. 어쨌든 푸른 톤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. 해결이 안 됐고, 자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을 잡을 수 있는가. 이풀만 100% 해놓고 옆에 잡았을 때좀 어디가 잡혔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은데, 그냥 이거 뭐 비포 애프터밖에 없어가지고 잡네요. 4명까지 네 잡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스킨만 잡으면 또 어떻게 되나? 이게 뭐 석양 사진이어가지고 그렇... 이 확실하게 잘 잡아줄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해볼게요 음.. 속긴 잡네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빛이 받아가지고 누리끼리 하니까 피부라고 인식을 한것 같고 근데.. 대체적으로 좀 핀이 나간 사진들이여가지고 부드러워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둘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? 여러 명일 때 그냥 오토 수치가 좀 변하긴 하네요 음, 확실히 피부가 먹긴 먹지만 나머지 부분들까지 쭉해진다 음, 어쨌든 뭐 새로운 기능이 생기기는 했어요 하플은 피플은 잘안지않을지이을까이 t 쓴다던쓴아던면 아니면 뭐 아예 안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o g e 이이 t And I am not able to get it. 바뀌 d I am not able to 한 건가? 아까랑? 처음 했을때랑 똑같은건가 얼굴이 더 잡힌거 같아가지고 여기 잡히는건 아까 봤는데 자 어쨌든 새로운 어이 이거... 잠깐만 이걸 보면 알겠구나 아 뒤에도 같이 잡히나 어쨌든 포트레이처4의 리뷰를 잠깐 해봤습니다 우선은 포트레이처 같은 경우에는 2가 워낙에 성능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2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2를 쓰고 있고 2에 비해서 3가 좀 약간 느렸고 4는 뭐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를한번 해볼까 자2왜두 개씩 뜰까 갑자기 뭘 눌렀지? 제대로 된건가? 딴데 찍었나 보네 자 툴을 우선 클릭해보고 편안하네 두 개씩 되지 뭐가 문제지? 툴은 이렇게 잡히고 포는 스킵만 했을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포를 써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포은 이렇게 이게 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퍼진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원래 머리카락 안 잡았었는데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는 좀더 많이 잡습니다 작업을 하기가 좀더 귀찮을 수도 있겠어요 끄여지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은 포트레이처 리뷰를 해봤습니다 포트레이처 4 혹시나 음, 뭐 사용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좀 광고 좀 줘요 하있으면좀 해보게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